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성도와 교회가 어디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가장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정말 오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천국에 다 도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편지의 저자인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 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먼저 편지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문난 인사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면서 또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풍성하게 알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의 내면, 내면적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에베 소서를 읽을 때마다 거룩하고 강렬한 힘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들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 소설의 수록된 기도들은 에베 소서를 생동하게 하는 호흡이며 그 힘줄과도 같습니다 저 힘줄 좀 굵나요? 안 보여요? 제가 원래 굵은 편인데 요새 왜 그러지? 살쪄서 그런가요? 제가 원래 힘줄이 굵었는데 힘안 줘도 이렇게 막 지렁이가 들어가 있는 듯이 막 튀어나와 있거든요 좀 이상하네요 네, 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로 생동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호흡이며 힘줄과도 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특별히 교인들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곧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듯이 성도가 그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건강은 그 뿌리에 달려있듯이 인간도 그 속사람이 든든히 서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속사람이 말씀에 온전히 박혀있고 그 말씀에서 영양분을 섭취할 때그 성도는 뿌리에 옥토에 든든히 박혀있는 것과 같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하여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만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성도는 인격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충성스럽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부장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으며 어떠한 환란과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말은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으로 모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영어토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또 계시게 달라는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로드십, 황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달라는 바울의 이 기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아주 기초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이같이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인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교훈을 하시죠 받기만 하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으며 사회가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줄줄 줄 아는 사람이 모인 사회는 생명의 리듬이 있고 또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해요? 사랑 가운데 이거를 특히나 강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과 잠재력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남에게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통일과 교회의 비밀을 건물로 비유를 하며 설명이 오던 교리편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교인들을 위해서 능력과 신앙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비유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오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사의 비유로서 식물처럼 성도들이 사랑을 깊이 뿌리박기를 원하고 건축의 비유로서 건물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기를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 강조하신 개명이에요 그것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까지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오늘 주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구원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바로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만분의 일이라도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알렐루야 네. 그래서 어,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운전할 때 성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운전할 때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끼어들지만 창문을 자주 내리지만 예 네. 그런 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차선, 제가 2차선으로 쭉 직진 차량인데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자외전에서 가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외전 차선은 1차선 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라갔죠 <웃음> 원래 직진 차량인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크락션을 울리면서 따라갔어요 빵! 그렇게 멈춰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당황했죠 그때 어? 근데 남자가 금목걸이를 하고 내리더라고요 반팔막 이러고 저는 그래도 갖고 있던 게 애들 돌반지 50 5일 반지 막 그걸 다 이제 녹여서 만든 금팔찌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팔찌를 딱 하고 내린 거예요 저도 이제 이 팔찌 믿고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은 금목걸이 나는 금팔찌 서로 막 우시우시하다가 걔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운전하지 마시라고 어디 해볼테면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어 이게 사실 운전할 때만큼은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라도 목사님도 사실 저번에 한번 사고가 나셨는데 저한테 막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막 태권도 막 학원을 막 가려고 하는데 막 오라고 목사님 이제 모셔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안 가고 목사님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목사님을 무시하면서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갔죠 도복을 입고 있잖아요 태권도 도복 흰색 바지 쫙 그리고 잠바 딱 하나 들고 있고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이 혹시 태권도 관장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띠였는지 아세요? 흰띠 흰띠였어요 이옷 안에 흰색 띠를 이렇게 옆으로 딱 숨겨놨거든요 아, 아닙니다 하고 이제 금방 상황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 그것 그 때문에 그래서 저는 흰띠를 숨기고 있었지만 뭔가 좀 약간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관장님 소리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자, 그래서 갑자기 옆으로 빠지게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네, 네 만분의 일이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운전할 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성도 여러분 자, 본문 19절 말씀처럼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이 우주에 가득 차고도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다시 말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서 썩어질 것에 종로를 타며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구원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크고 높은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자는 누구나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고 그를 겸손히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 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과 혀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게 좋, 좋잖아요. 몇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네, 얼마나 좋아요.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디까지 했죠? 자꾸 이게 까먹어요. 저도 이제 능나 봐요. 아 요즘에 생각이 안 나고 살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잘안 납니다. 목사님의 그걸 알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제 네 말과 여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 영광과 주의 영광은 종이 한장 차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성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후의 주시고 풍성하도록 너그러운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참새처럼 좁은 가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살아야 돼요? 의지하면서 의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자꾸 이게 빨라져요 알겠습니다를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용기 있는 행동, 담대한 처신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이 바로 저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확신이나 지혜를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더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를 선택하셨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기록로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저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바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의 간청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능하고 후회주시는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가 온전히 서 있도록 기도를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들과 함께하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갈망을 아뢰기를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갈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지속적이고 끈질기며 깨어 이기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결코 심이 없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도록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에 태만하다면 은 마귀는 그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 데 성공하는 셈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과삼 일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의 태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잖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진보가 없죠 왜 수고해도 이렇게 적은 열매를 얻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신과 잘못, 죄와 세속에 잘 대항해 나가지 못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의 태만 때문이다 너는 구하지 않기에 얻지 못했다 라고 믿, 믿으십니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주님의 생에 애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기며 깨어 이기는 기도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현재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대속사역은 그때 끝났으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올라섰을 때 대속사역만큼 중요한 저희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필수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 복음 1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끝으로 바울이 이 기도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2년간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때 쓴 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교회와 성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을 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꽉 막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를 아는 이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가 있어요 친구가 핍박할 수 있어요 남편이 핍박을 할수 있어요 아내가 핍박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을 위선자로 핍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에게 조롱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토록 행복했던 교회에서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불경스러운 그런 욕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같은 시련과 고난의 시절은 바로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한겨울의 나무들이 다가오는 새 봄을 기다리면서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리듯이 인생의 겨울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간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기도는 끝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세요?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꿈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영광의 장엄한 보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거나 그 뜻을 성취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이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주고 산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먼저 그 꿈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도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